안녕하세요 먹비리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딸아이가 엄마 머리 잘 손질 하니까 한번 동영상 찍어 보라고 해서 제가 큰맘 먹고 한번 <웃음> 찍어 보려고 이렇게 앉았어요 제가 이제 손질을 저는 딱 이렇게 밖에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머리를 감은 상태라 이렇게 파마 머리예요 이렇게 동전 어, 1원짜리 크기 정도로 짜서 손에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끝에만, 끝에만, 머리 끝에만 이렇게 발라줘요. 좀 터프하죠? 손에도 남지 않아요 끈적거림이 없어요 별로 제가 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 끝부분이 먼저 마르니까 제가 요 조그만 빗갖고 끝을 이렇게 말아 줘요 제가 지금 파마한 지가 한, 지금 한달반 한 정도 돼서 파마기가 거의 다 풀리고 머리가 좀 지저분해요 다음에 제가 파마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다시 그때는 더, 더 괜찮을 거예요 머리가 앞부터 마르니까 저는 앞부터 하거든요 제가 요게 옆에가 M자형 머리라 이마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요렇게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더 죽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옆머리가 먼저 마르니까 옆머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롤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제일 먼저 마르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 할게요. 요 윗부분은 가르마가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나이 때 되면 신머리가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신으니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밀면서 하면은 반대쪽으로 밀면서 드라이를 하면 그 가르마 부분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면 여기 가르마 부분이 안 보여서 흰 어, 머리가 조금 한 0.5mm 자라도 잘 여기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기 가운데는 흰 머리가 없거든요. 앞 부분만 흰 머리가 있어서 여기는 항상 제가 좀 이렇게 가리는 편이에요. 말리면서 이렇게 롤을 주니까 이제 마르면서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생기면서 머리가 좀푸어해지는 거죠 다 마른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면 잘안되더라고요 제가 머리 손질은 항상 제가 한 30년 넘게 집에서 손질을 해서 제가 머리 하나는 잘 만지는 것 같아요 제자라인가 지금 파마할 때가 다돼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잘 팍팍 살진 않네요 저는 이렇게 머리가 조금 푸한 거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빗지 마시고 드라이가 어느정도 돼서 이제 조금 마르고 나면 그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빗으면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숱이 많이 없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 염색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머릿결이 점점 가늘어지고 잘 이제 머리가 이렇게 사, 잘 살지 않고 툭툭 꺼지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드라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를 제가 머리가 여기가 m 자형이라 항상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드라이를 해서 이렇게 약한불로 이렇게 세기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되게 약한 블루. 하나도 안 뜨거워요 서 제가 이부분면좀 붙여요 돼갖고 앞머리가 엄청 길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손으로 이 제품을 쓰면은 이제 열을 가하면은 이게 이렇게 머리가 저는 윤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게 음 뜨거운 열을 가하면은 그게 이제 녹아 들어가서 이게 단백질이 이렇게 여기 스며들어서 모르겠어요 스며들어서 이렇게 머리가 좀 반짝거린다고 할까? 제가, 제가 지금 머리가 엄청,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햇빛에 나가면 머리 되게 반짝거리거든요. 그래서, 저의 나이 또래 되면 엄마들이 머리가 좀 푸석푸석 하잖아요. 윤기 하나도 없이. 근데, 이 제품은 끈적거리지도 않고, 어, 어쨌든 제가 이거를 미용실에서 출연받아갖고 한 10년 전부터 썼는데, 제 머리 상태가 항상 미용실 가면은, 미용실 선생님이, 저보고 머릿결 아직도 좋다고 하세요 뭐전 특별히 뭐 마사지 하는 것도 없거든요 그냥 단지 이틀에 한번 머리 감고 이제 매일은 안감아 이틀에 한번씩 감을 때 이렇게 드라이 한번씩 해주고 그 다음날은 이제 이 앞부분만 뭐 이렇게 좀 보충 보정한다 그럴까 그렇게 하고 뒷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끝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약한, 요 끝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일 약한 걸로 이렇게 해놓시고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게 별로 드라이가 뜨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동그랗게 말아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살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좀 여기가 더 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그때 머리 파마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머리가 참 예쁠 때 거든요 그때 이제 드라이 하고 제가 이렇게 나가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미장원 어디다니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손 제가 이제 미장원에서 드라이 한줄 알고 뭐 손질한 줄 알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굉장히 들고 다니기도 좋아요. 그래서 전 사우나 가거나도 여행 갈때꼭 저는 머리부터 만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사람의 이 외모에서 머리가 한 90% 이상은 차지한다고 봐요. 머리가 이렇게 깔끔하면 화장을 조금 안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기본적인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흉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아직 화장을 안 했으니까 제가 이제 화장을 하고 뒷 손질 마무리 할게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좀 이따 뵐게요. 제가 이제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뒷 마무리 하고. 저는 항상 요거 요렇게 하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마무리라 그럴까? 뒷정리라 그럴까? 머리 뒷 마무리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거든요. 제가 이제 화장할 때는 이거를 해놓으면 여기가 제가 지금 머리가 길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아주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는 한 여기 약간의 그흰 머리 나와 있을 때도 잘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면 돼요. 그리고 항상 드라이 하면서 빗지 절대 마시고요. 다 머리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절대 저는 빗안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빗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 저녁 때까지도 계속 이런 상태예요. 내가 조금 눌러주고 보기 싫은 부분은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에는 머리가 자꾸만 이렇게 이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만 내려앉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갈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더 하고끈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좀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르마가 보이기 싫으신 분은 손을 이렇게 짚고 약한 약한 열로 약한 열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가 가르마가 절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좀 숱이 여기가 너무 없으신 분은 이렇게 좀 여기를 이렇게서 드라이로 좀 주시면 여기가 가을은 막아서 안 보이죠. 그다음에 뒷머리는 어떻게 잘 됐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빗어주시고요. 만약 뒤를 살리시고 싶으면 약한 열로. 제가 항상 드라이를 목욕탕에서 서서 하다가 여기서 앉아서 하니까 좀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제가 지금 파마할 때가 다 돼가지고 여기가 좀 이렇게 내려앉죠. 남들은 그래도 푸하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위를 살리다 보니까 위에가 조금만 죽어도 저는 위장원에 이제 갈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머리... 머리 결에만 머리카락에다가만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렇게 서요 이렇게 좀 서요 그래서 이 뒤는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너무 기네요 이 뒤는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얼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머리 자르실 때이 부분을 조금 남겨달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기 구부리면 조금 더 여성스럽죠. 그리고 여게 있는 게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머리를 만져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되면 거의 뭐이 이 상태에서 바람이 불고 뭐 해도 그냥 계속.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조명도 없이 이게 찍다 보니까 이게 윤기가 잘안 나는데 나가면 이 머리가 굉장히 좀 반짝반짝 거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파마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팅 파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흰머리가 좀 생기니까 흰머리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아직 그 코팅 파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달한달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같은 날 코팅 입히고 파마를 해요 그런데 그런 머리치고는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안 상하고 아직 머리가 뭐 그렇게 머릿결 나쁘다 푸석거리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약한 드라이 되고 이렇게 되게 안 세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열날 때 이렇게 막고 있어도 그렇게 안 뜨겁거든요. 요거 하고 뭐 이렇게 저는 그냥 요, 요 정도 쓰는 거예요. 그 머리 관리 같은 거뭐 머리 이렇게 관리 같은 거 따로 하는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머리 항상 저는 이렇게 단정한 이렇게 이상은 안 해도 하여튼 머리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이상이었습니다. 먹풀이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